아 됐다, 됐다. 좋아, 됐어. 한번 링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와 수고했대요. 앤데 이거 은근 힘들어.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벌써부터 땀나요 이거. 방이 더워서 그런가? 그 그건 모두가 걱정이야. 얼른 드래고에게 한하자. 오케이. 가봅시다. 드래고 다운다 이제 이번 판 드래고다. 갑시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다리에다가 다리에 고정시킨 거 갑자기 빠졌어. <웃음> 어이씨 쭉 뻗어봐 천이어 <웃음> 야, 이 자식, 야이쁜 이제, 봐라. 이이드 이제, 이 자식 제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 나쁜 아, 예, 점프를 되게 좋다 점프가 없네. 아! 아! 아! 아! 아! <소시> 이제 이제 길을 어떻게 아! 아! 이, 이 나쁜 녀석. 아! 이 나쁜 힘들어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들 선택해. 아. 전인가뭐실에되 있는데. 와이트 드얘네이여 이렇게 해서 색들또 하라고. 와, 아, 진짜 너희들 못 됐다 못됐어 좋아. 잡아. 탈가 탈이가. 꼈어. 아다카 틀렸다. 다리가 벌써 다 아파. 그러게요. 아, 삼일동안 고생할 것 같은데? 아니. <목소리가> 저 어떻게 해야 되냐? 저그그 헤지 같은 놈들. 내가 말했죠, 아까 저거들 치료한다고. 만세 엉덩이 흔들기. 이 뭐야 이거? 만세 엉덩이 흔들기. 뭐야 이거? 왕동이게 뭐야 롤이를 흔들어 해보여야동이를컨트롤해트해보여에이이 아, 야왜한번더때려이 자식. 뭔데? 는나 힘내. 아, 저 좀만 쉴게요. 잠깐만요. 이 자식이 스쿼트를 몇회를시키는 거야. 나 지금 아, 잠깐만. 아, 잠깐. 와, 이 요가 옆에 있는 거도 죽여. 좋아. 어. 아, 잠깐. 만 이거 운동 효과 확실하네요. 잔주 카드. 오안 돼. 이 뭐야? 왜 이거? 이게뭐 하는 거야? 잠깐만! 아, 진짜. 아, 너 지금 왜 그러니? 그만 손짜 그만! 짜 아, 탱크야!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잠깐 아, 잠깐만. <웃음> 저는 시기 좀만 쉬겠습니다. 예할까요? 예할까요? 누구를,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될까?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내태 네 오른쪽 여기, 여기 어? 내가 죽을까? 이번에 안 죽나? 제발 죽어 줘. 와, 잠시 어, 죽었다. 와, 미쳤네. 이 야! 아이, 저 자식. 아, 이저자식시 아... 야가야죠시카야야지 다리 벌리기 요언제거언야 언제 카야죠 시카야죠. 시카야죠. 시카야죠. 시카야죠. 시카야죠. 시카야야죠 잘했어. 아..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. 아. 복근 어. 가드. 야 서두르지 말라면서 복근 가드를 시키면. 뭐 하자는 거야? 아니. 아직도 얼마 안 남았어. 야 이거 어가야, 야, 야 인마 야, 너 그러는 거 아니다, 야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말이 됩니까에 방금 불빛 <웃음> 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이 그걸 안돼 진짜. 아 이걸 또 하라고? 안 엉덩이 흔들기. 아, 이거 가자 이거. 야 이거 진짜. 야 이거는 아니지. 이거 안 남았어. 조심해. 야 이거는. 이건... 야 앞으로 두터 이 <웃음> 두터 못 받자 <봤죠>, 이걸로. <웃음> 모르겠다. 최후의 발악기라도해 봅시다. 오케이. 완벽해. 다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. 어.. 스커트 스쿼트가 몇 번이야 스쿼트가 아니 96회 아 진짜 이 스쿼트 미친놈들 와 아, 너무 감동스럽네 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, 음악지실은 이쪽입니다 아 스쿼트를 치지 않네.. 미치겠네 진짜.. 야 스쿼트.. 너이 자식.. 아 안돼 이거 오늘 이거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이거 너무 화가 나네 이거 스쿼트를 오늘 내대시켜놓 지금 스쿼트 치지 않네 이거는, 이거는 영상 찍어서 올려야되고 있어 이게 나쁜놈 이거.. <웃음>